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윅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웃음> 폭렬격전 뽑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네 녹화로 합니다 왜냐면은 결정이 뭐 생각보다 많지 않고 8주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같은 경우가 이제 5월달 초에 골든위크라고 해가지고 연휴기간이에요 그래서 골든위크 항상 이때 뽑기가 나오는데 글판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소노공과 네, 피콜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LR까지 안가고 UR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8주년에 처음으로 나오는 스탠바이 스킬이 일본이랑 지금 글로벌이랑 동시에 발매가 돼가지고 이걸 달고 나왔어요 스탠바이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또안 뽑을 수가 없게 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같이 나오는 캐릭터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딸려 나오는 신캐고 네소노공 쪽에는 오렌지 피콜로가 그 다음에 피콜로 쪽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이 얼티미 소노반 비스트오반으로 되는 한번만 잠깐 되는 그소노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 피콜로 같은 경우는 또 거대화가 되는데 많이 뽑을 수 없으니까 네 그만큼 지금 재력도 안되고 그냥 3 플러스 1한 바퀴씩만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손오공 쪽 먼저 가볼까요? 아또 내일은 이제 레전즈 뽑기거든요 얼티미.. 아.. 울트라 쪽이 나오는 뚱뚱한 부분 말고 손오공.. 저기.. 손오공이랑 싸웠던 마지막 키드부 그것도 잘나와야 되는데 고민이네요 이 뽑기가 독한이랑 레전즈랑 거의 뭐 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3 플러스 1에서 과연 신캐를 득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딸려 있는 LR이라도 갖게 될수 있을 것인지 사실 저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별로거든요 아 일단은 첫번째 뽑기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두번째 갑니다 아우 <웃음> 자아 마인부랑 비루스랑 같이 나면 뭔가 안좋다고 옛날에 속설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 고래대 5알이다 따위는 없었고요 속설은 네, 속설일 뿐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 알것 같아요 친구로 손오공 한번 사용해봤는데 공격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연속공격 스킬을 다 안읽어봤는데 뽑으면 읽을 예정이에요 안 뽑고 나서 읽으면 더 갖고 싶어질까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 그래, 니가, 어, 울트라로, 저, 마인부, 어? 독한에 좀, 아니, 레전드에 나와라. 자, 이제. 두번 남았네요. 손오공 쪽. 확정이라도 하나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확정 모션. 아, 왜 이렇게 안 뜨지? 손오공 대사도 그렇고요. 아, 이 손오공 쪽. 확정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일단은. 초센 3까지 변신. 어차피 뭐. SSR 하나는 주기 때문에 3까지 변신하는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 알파티구나 알파티요 아 이거 나오자마자 뽑으려다가 안 뽑았는데 오 그게 그거죠 뭐. 자 뭐. 연속 뽑기 한번 무료 무료까지 가서 선호공 마무리합니다 아하 아 진짜 조합 한번도 안뜨네요 네번동안 이렇게 조합이 안뜨는것도 오랜만인데 그럼 8주년 잘 나오려나? <웃음> 자큰 기대 없이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 뭐 고래대 5알이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안나오면은 큰 기대가 안돼요 물론 그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거 없이도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텐데,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손오공 쪽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와. 피콜로 쪽 갑니다. 피콜로 쪽에, 어, 거대와 피콜로와, 얼티미 노반 노려봅니다. 핫! <웃음> <웃음> 손오공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드디어 조합 나왔어요. 쩌리 삼총사. 근데 얘네들은 복불복이에요. 진짜, 스렉세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카우터, 일수 있거든요? 오, 고래대 5알이다면 스카우터네 좋아. 스카우터에 있는 피콜로가 그리고 얼티미노반이 동시에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웃음>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 자, 다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인가? 얼티미 오반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넘어간다! 아홉번째거든요! 뭘까요? 아 진짜 망했네 아 얘도 스카우터있는데 네, 이미 무지개입니다 아 괜히 좋아했네 <웃음> 자 두번째 그래도 이쪽은 뭐라도 신호라도 주니까 다행이네요 아 신호가 다시 사라졌어요 왜 오다 말아 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나마 두번 깨지면 몰라. 아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마지막에 S S R 그거를 얘기해주는 한 방이기 때문에 한번 깨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번 깨지면은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 이건 두 번째도 꽝이네요. 아자이세 자, 번째 갑니다. 아 이렇게 끝나면 되게 아쉬운데 아 용성 모기는 빡신데자 이번에도 조합이 없는데 베지터랑 합체했으면 좋겠어요 합체 안 하네 <웃음> 보통 베지터랑 뭐 야무치 이렇게 셋이 둘이만 나오면 합체 좀 하는데 차오지 나와서 합체안했나봐아 굉장히 세한데요. 어? 이건 없는 베지터인데 이거 저번에 바로 전뽑기였죠? 아니구나 전뽑기는 아니고 전전이었나? 하여튼 그 새로 나온 거예요 그 손오공 초생 손오공 때 같이 나왔던 베지터 없었습니다 네, 신캐는 하나 얻었긴 했어요 <웃음> 좋아할게 아니잖아 근데 자 이제 벌써 무료야? 와 이럴수가 오 됐다 감사합니다 벌써 무료야 하는 순간 드디어 확정이 떴네요 네 시공이 갈라져있었습니다 선호공 혼자만 가도 상관없어요 시공이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피콜로는 하나 얻었어요 <웃음> 좋아 야, 갓까지 갔으면은 이거 다른 스카우터도 쏟아지나? 야 이거 정말 그래도 날먹했네요 개이득이네 한바퀴에서 신캐를 이렇게 빵! 하고 얻었으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주니어! 피콜로 아니죠? 마주니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킬 먹여주는 건 생으로 다 할아버지 먹여야 돼요. 봐봐 얘는 피콜로잖아. 그 이름이 달라요. 마주니어랑 피콜로라서. 자 그래서 신캐에 피콜로 얻었는데 아 이거 좀 뭔가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특별 상품이라고 있거든요. 다섯 장씩 있는 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 각각 뽑기 다섯 장씩 파는 거사 왔어요. 그럼 10장 파는 건 19,000원이더라고. 좀 차이가 커서 여까지만 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소가금 소가금 게임 항상 추가합니다. 손오공 말고 티콜로부터 할게요 그래도 아예 득이 없는것 보다는 나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티콜로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섯장이라서 이건 SSR 확정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이거 손오반은 바꿔야겠네요 다행히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어가지고 손오반은 바꿔야겠어요 자 이제 손오공쪽 신캐가 나오려나 모르겠다 가자! 손오공 전황이 딱 튀어나오면 좋은데 아너 손오총 어디다 들고 나왔어 아 안나오겠네 자 이제 뭐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 왜냐면은 용석 있어도 쓰기에 너무 아까워요 7월까지 버텨야 돼 이것도 사실 버틸려다 지금 못 버틴 거예요 SSR 확정인가 보다 하나 주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오늘 이제 먹은 거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가서 보니 캐릭터 목록 입수한 순 SSR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오늘 3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한바퀴씩 돌려서 총 8번 연속뽑기에다가 네 6,000원씩 두번 12,000원 써가지고 다섯 장씩 뽑기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네 이렇게 아주 운 좋게 신캐릭터 마주니어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네 딸린거 없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없었던 베지터 얻었던거 요정도가 되겠네요. 이제는 교환소 가서 보물로 어... 신캐릭터 하나 그래도 바꿀까? 네 5반 아 칸이 없네 나중에 칸 정리하고 5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뽑기하는데 정말 잘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바로 금방인데요 레전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전즈의 울트라 마인부 키드 버전 뽑기 또 올테니까요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생방으로 뽑을까? 네 생방으로 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뽑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폭력일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많이 하고싶어도 할게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 시켰어요 왜냐면은 제가 마무리 멘트를 까먹고 안해서 익바 안녕